어제 새로 산 핸드폰 액정 필름을 샀습니다. 멤버들이 다 이걸 붙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따라서 붙이려고요. 이게 몇으로안보인다더라고요 이게 뭐더라? 사생활 보호 필름인가 예전에 게임한다고 확떼버렸는데 후회돼요. 해지 말고 기회는 한 yeah. 아. 안 보여 진짜 <웃음> 힘든데 아 이거 잘못 붙이면 셀카도 못 찍는단 말이야. 내가또 이거. 잘 이거. 해줘? 저? 아, <웃음> 아, 이거. 있어, 있어, 있어. 어, <웃음> <저희 대리점에서 웃음> <웃음> 아, 어,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아, 요 아, 요거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까 아, 아, 거 어, 요즘 그렇게 에헤이 안녕~ 안녕~ 진짜 너무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니 안녕~ 안녕~ 안녕~ 려녕 안녕~ 가 봐. 아, 녕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 화면 켜지면 그녕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드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안녕~ 제일 잘붙